찍어야지 이제. 뒤끝 뒤끝이 쩐다니까 진짜 조용히 요 이제 성범이랑 다 오, 싸웠어 왜? <웃음> 이렇게 얼굴 보니 웃기지? 저희는 지금 증명사진을 찍으면 프로필 사진까지 같이 찍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찍으러 가려고 화장을 조금 했어요 원래 그냥 증명했으면 색조 아연했을 거지만 요즘엔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트렌드잖아 광장시장 어 이따 강장시장 갈까? 그래투 추설된 거야. 받아줘. 가지 마, 그러면. 그래. 어, 안 가? 혼자 갈게. 나 지금 혼자 밥 먹겠다고. 밥 돌려가지고 혼자 먹으려고. <웃음> 아, 네 때문에 그거 짜증나서 냉동고에다가 올리고 나왔잖아. 짜증나서가 아니라 시간이 어, 여기인데 공연. 아니다, 저 앞에 더 가야 돼. 시간이 없어서, 시간이 없어서. 그래? 그렇다. 조용이좀 해, 진짜. 아, 왜또 시비 걸어? 머리 자르고 브이로그는 처음이네 아닌가? 응, 아니거든 아 아니네 시비 말지 말라니까 <웃음> 싸울 때는 얼굴 보지 말고 얘기하자 앞으로 응 얼굴 보니까 웃겨 대답 을 안해? 대답 안해? 그래 와 눈빛 봐라 아 짜증나 진짜 왜그러냐고 나한테 제 핸드폰 바꿨어요 나는 그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몸통이 엄청 크고 얼굴이 엄청 작게 나와 감각 때문에 이거 보고 <웃음> 어, 왜또벗어때대 여기 아니야? 몰라 나도 이 근처 맞아 그냥 이거 따라가 봐 길이 너무 이상해 여기 아주. 저희는 이따가 도착해서 기도록 하겠습니다 와. 저쪽 반대편 아니야 그러면? 야, 너무 어려운데요? 길찾기가? 내가 봤을때는 여기 밑에 쪽인거 같아 2층이란? 근데 이 밑에서 2층 올라가는거 같아예리아너길 어떻게 찾았어? 10분째 찾고 있는데 우리? 20분은 구라조 <웃음> 뭐야? 여기 설마 무슨 막같은거 쳐져있고 우리 들어가면 공간 바뀌는거 아니야? 9와 어, 4분의 3 9와 4분의 2? 4분의 4인가? 아 저기있다 뭐야! 에서 뒤에 봐봐! 찾았다 찾았다 내 사랑 찾았다, 내 찾던 사로아치들와 진짜 개맨네 우리 차 여기 됐거든 바로? 응? 어? 여기서 쪽아도 오른쪽으로 연니아 우리 여기 올라오고 개난리쳤어 찍으니까 다들 쳐다보네 괜찮아 나 이제 철판 거리야 플라스틱 리에 이어서 철판 거리 됐어 <웃음> 여기 우리 이거 아예 못봤어 근데 이렇게 크게 써있는데 못봤다고? 와개 크다 <웃음> 개커 <웃음> 여기서 2층 8층 8층이래? 8층 860원인데? 와오늘몇번싸왔죠와 <웃음> <웃음> 와. 뭐지? 차에다가 혹시 뭐 달아놨어? 개, 오면서 계속 싸는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<웃음> 그 정도면 패턴이다 우리. 와 드디어 찾았다. 이랜드 다른 사람들 입으면? 음. 아오 너무 예쁜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매니저님. 내맘대로직급 정하기. 저기요 와. 선생님. 저한테 늦지 말라고 하셨잖아요. 아 심지 말봐요. <웃음> 지하철 파업 <파워> 때문인가요? 말봐요. <웃음> <웃음> 에바야 매크로 걸렸어 <웃음> 에바야 <웃음> 코트 자랑 짜잔 정보를 여쭤보시겠죠? 예뻐요 이렇게 찐따같이 앉아있죠? <웃음> 왜 다리를 떠시는지 호잖아셨어 <웃음> 25호 샘플 만들어놨던 것 중에 제일 어두운 거 좋은 거야 어 괜찮아 빨리 너자랑에 갖고 왔어? 블랙 에디션? 어. 잘란다고또해 <웃음> 말을 너무 잘 듣네 블랙 에디션 예쁘지? 막 모델이네. 하 아. 이 자를 거네. 아, 완전. <웃음> 얘가 알아서 할게. 아, 입니다 포즈 치해 봐. 이렇게 얼굴에다 갖다 대고. 아. <웃음> <웃음> 왜 지각하셨죠? 아, 진심 에바야 에바야. 에바요 보신가요? <웃음> 이렇게 힘이 없어, 근데? 그럼 집가서 자, 이거 찍지 말고. 아, 미안해. 이런다고? 이런 해주죠? 제가 지난번에 그 프로필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요. 그때 찍었던 프로필을 한 20, 30만 원 정도여가지고 찍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좀몇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필 겸 증명사진 찍는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. 여기는. 이따가 한번 물어보긴 할건데 제가 알기로는 증명사진이랑 이제 프로필 사진이랑 같이 찍어서 10만원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찍으려고 성범이랑 예린이를 다 데려왔어요 근데 이게 프로필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증명사진이랑 프로필이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사진만 찍을 수 있고 증명사진 플러스 프로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선택해서 찍으시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나 같으면 그냥 프로필까지 같이 찍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찍었던 그런 프로필 있잖아요. 그런 프로필 사진을 솔직히 평소에 찍을 일이 없으니까 나는 증명사진 찍는 김에 그렇게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와가지고 이거를 찍겠다고 한 거거든요. 빨리 소개 좀 해주세요. 저희 증명사진만 찍으면 은 저희 프레임이랑 이렇게 인하해가지고 응. 7만 원 받고 있고요. 컬러 색상은 조금 원하시는 거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 응. 준비했고요. 프로필 사진은 저희가 랜덤 기프트 포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응. 약간 프로필 사진 찍고 싶은 나는 모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프로필 찍을 수 있을까? 라고 늘 응, 응, 응.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맞아. 솔직히 사람이라면은 자기 사진 한 번쯤은 맞아요. 남겨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고 옷가 찾기도 음.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열어놨거든요. 다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맞아. 기본이 30만원, 음. 진짜 싸면 20만원인데 저희는 프로필을 이제 10만원에 입었고요. 뒷산파에 더. 내장이나 줘요? 응. <웃음> 프로필 <웃음> 사진 내장 네 줘. 근데 아 이게 진짜 정해진 형식이 아무것도 없고. 그냥 내가 싶어. 하고 싶은 응, 말씀해주시면 저희랑 상의하면은 응. 같이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딱오있어때 분위기 봐서. 한분한 한 분씩 진짜 프리스타일로 음. 형식 없이 잡아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찍었었던 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별로라고 하셨던데 한 음. 명도. 이거는 약간 그런 거지 정석이 아니어가지고 메이크업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같아. 원래는 막 증명사진 메이크업하면 조금 막 정석대로 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화려하게. 어, 이 분은 누구시죠? <웃음> 예쁘시네요. <웃음> 어때 오셨던 분. 예쁘다. 이거 나와도 될까요, 근데? 어, 괜찮아요? 여기 붙여놓는다. 음.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개성 있는 메이크업 해도 되게 괜찮을것 같아. 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음. 메이크업을 조금 했어요. 그리고 요즘 규정 같은 것도 증명 사진 다 없어져가지고 음, 진짜. 이, 진짜 이렇게 귀 까고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잖아. 이렇게 음. 앞머리 내리고. 귀안 까도 되고, 음, 까도 음, 음. 되고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. 음. 설명해주세요. 예약하는 방법. 아, 예약은 인스타그램. <웃음> <웃음> 여기다가 글씨 네. 써주세요. 인스타그램에 저희 예약하는 사이트 업로드 해놨거든요. 그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문의 답변 드요 네. 스튜디오를 예약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은 지금 찍나요? 범이, 너부터 해볼래? 아, 알았어. 나부터 할게, 그럼. 너부터 프 한번 찍어, 그냥. 어, 아, 아 부끄러워요. 어, 그래. 아니야, 너 이런 사진이 없잖아. 없죠. 그래서 너를 데려온 거야. 어, 그렇죠. 아 잠깐만, 너 프로필 사진 들고 홀리랜드 지원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. 어. 아니 아 얘가 꿈을 꿨는데 홀리랜드에서 일하는 꿈을 꿨대. 아니, 아니 근데 내가 그거 듣고 너무 있잖아 속으로. 어 잠깐만. <웃음> 언니 내가 그런 악심한 소스 언니한테 말안 했겠지. 몰래 홀리랜드 지원하고 나. 사실 말하네. 이미 떨어지고. <웃음> 그니까이미떨어는거 거 아니야? <웃음> 홀리 소환해 줄 빨리. 어, 이 메인 색깔은 푸르른 바다의 3호초를 쌓아주 3호 에디션. 네, 3호 에디션. 고르실 수도 있어요. 음. 고르실 수도 있고, 맞춰서 좀잘 어울리는 걸로. 퍼스널 컬러 진단도 겸, 겸사겸사 하겠네요. <끝> <끝> 갔다가 누가 중간에 이렇게 퍽친것같아어어떻어좀 어, 어, 되지? 엉덩이는 왜 그래? 내 엉덩이는 왜 <웃음> 보는데 변태야 <덴트야>, 정말 <웃음> 집에서 증명하는 메뉴가 하러 아니요 못했어요 누때문에 누구때문이 아니라 걔가 늦어서 그런거 말이야 어? 내가 <웃음> 사진 찍을 때 팁이 있다면 다리를 최대한 편하게 돼야 돼오 맞죠? 오 하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방에 어필 좀 하자면 등머딩만 거의 다 지어야 고요 응. 도안들어오고 4시 되면 여기 끝까지 들어온다고 오, 들었어. 그랬어. 진짜. 최고야. 정서향이라 <웃음> 와우, 거. 색감. 색감 짱개토네. 음, 아. 빼고. 아니요잠깐만 <웃음> <목소리> 네, 네. 사진 한 개의 정을 마지막에열번 인정 싶어. <웃음> 아아와나 계속 찍고 있었는데 딱 돌리자 마자션 리셀까지 <웃음> <웃음> 5만원 리셀? <웃음> 아니 쿠션 공국가에 애들 3만 6천원을 사내가 그 5만원에 팔고 있는 거 다른 중고 거기서 아 진짜 너거 사서? 응! 음. 개봉도 안한 건데 그럴 거면 그냥 팔 생각으로 산거 같아 음. 그리고, 요, 여기는,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로 옆으로 그리고 눈을 여기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려 음 <웃음> 아니 이런 거다 말해야 돼 포토샵 할때나 저기 제일 신경 쓰는데 코밑 부분 그게 수염이, 네, 수염이 아니라 진짜 막 그림자가 막... 혜연아 니라고왜 저래? 얼굴에 다웃긴다아 <웃음> 진짜 됐어 아니 어 너무 좋은데 나 지금 어떻게 포토샵을 이렇게 잘 맞춰서 해야 되나? 그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 앞에가 뻥돌려 있네 <웃음> 언니 그런 거 알죠? 풍수지 여기가 지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오! 어. 어, 그랬대요? 나 맞아. 이거 잘 본다니까? 어? 야 진짜 저 진짜 잘 본다 나 직구할 때도 풍선 들이 보고 보았다 인정? 원래 앞에가 뚫려있고 뒤에가 막혀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딱 지리가 너무 좋네 아니 근데 그런 어. 기운이 있어 진짜 어. 근데 진짜 똑같지 진짜 있어요 기운이저 그래서 직구할 때도 사진 보고 약간 딱뜻한 아, 느낌 이 아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제발 그만 찍어주세요. 돈더드리기말 <웃음>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어에 대해. 아 맞아. 휴가지 안어 롱이가 내은 사줬어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그래요? 나또한 샀어. 어? 성범이랑 비슷해. <웃음> 소연이도 넣 소연이 다 돈을 응. 넣어. 응. 제 카드 그래. 가서 훔쳐가요. 아 개웃기게 보여. <웃음> 이거 유리 때문에. 어, 머리에서 익은 냄새가. 와, <웃음> 냄새 <맡아. 웃음> <웃음> 어, 됐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색깔? 범스요. 아, 이거 야 옆에서 웃기니까 힘들죠? 그래서 옆날막 그니까 왜, 왜 그니까. 손잘 <웃음> 맞는 것 같아. 네. 괜찮아 얼굴이 좀 따뜻한 색깔인데. <웃음> 아, 이 여기가 편안고 따뜻한 것보다 편 <웃음> <따뜻한 것보다 웃음> 색깔 아니에요? 응. 음, 따뜻해서 음. 이제 뜨거워서. 뜨거워서. 음, 무서워. 음, 음. 근데 <웃음> 뒤쪽이 더잘나아 아, 이렇게 가는? 박상범 <웃음> 이렇게 가는? 아니 근데 너 별로 안 심한 거야 심? 응 m 코 때문에 지금 그래보 d 별로 안 심한 얼굴이 o buy it? Casey made the sun. Come on. You're g 어 i n g to pick to us. You don't tell us. You're going to pick to us. You're g o i 이렇게는 안 생겼어, 실제로. 어, 그럼 진짜로또 그렇게 말해지세 어, 어깨 넓게 잘하나 어우 시비를 왜? 벌어. 어, 머리, 개, 어, 개, 머리 개가 왜 커. 커? <웃음> 네, 그래서 눌러줘, 이렇게. 과정일 뿐입니다, 여러분. 음, 결과만 좀 있잖아요, 그쵸? <웃음> 되게 징그러운 동물같이 나 <웃음> 얘를 조금 밀고 얘를 와, 이거 되게 잘 보이네. <웃음> 귀 이렇게 넓고 귀가 왜 이렇게 잘 보이지? <웃음> 아 이거 기만보이네기만보이네이밖안 김원봉이 어, 보여 나. 난... 합성 같아. 어? 귀 진짜 <웃음> 크할엄청큰 <할머니가> 전기를... 엄... <웃음> 걸로 이거는 제가 고정 해드린 거고요. 아! 찍었을 때는 이제. 다메 와. 이거 누구야? 니 네, 나한테 근데... 사과해. 응 맞아. 그걸 고 싶. 아니 예린이도 가만 안 돼. <웃음> <웃음> 무섭네. 어떠세요? 만지다 보면은 잘 무서지는데. 와, 짠이다 처음이랑 뭐, 비교하면은. 근데 이거 보세요, 소연아, 우리가 그냥 가서 물리면은 어, 아, 어. 뭐 하냐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져 아! 괜찮아! 내말 듣고 잘했지? 응 음. 이게 에이커이신가? 와 이거 미쳤다 뭐야? <웃음> 언니 뭐야? 진짜 빛의 신이에요? 빛을 막 갖다가 다루는 거 같아 둘이 한 응. 번만 서볼래? 빨리. 우리 커플 촬영도 개혁 중이긴 한데 우리 음. 첫 어, 음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얼굴 치면 안뱉는 키반안 나는데? 응. 마우스, 나만나찔렸나 멋있지 아 어려워. 다 지금. 오! 오! 오, 오, 오, 오, 오, 잘 나오네. 잘 봤네. 예쁘다. 와. 와, 뭔가 그거 같아. 아기들환상의 뭔가 몽환적인 커버 잡지 느낌? 뭔가 <웃음> 아무 말 잡지야.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요? 뭔가 뭔가 뭔가 뭔가 뭔가 뭔 와, 뭔가 뭔가 가 뭔가 뭔가 와가뭔 와. 와. 가 뭔가 뭔가가 <웃음>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아니, 처음에 형이 입냄새인가? 뭐지? 이러다가.. 나 입냄새나? 아니, 그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입냄새가 온거같아김치막 냄새 같은 게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 <웃음> <이랬는데>. 흔들끼러 <힘들게> 올라오더라. <웃음> 방콕.. 혹시나 <웃음> 했데 <진짜. 와. 웃음> 내가 몰래 방콕 했는데 <웃음> 뒤에서.. 뒤에서 방콕 꼈어? <웃음> 그니 <그랬더니> 저기로 도망갔어. <웃음> 아 입냄새인 줄 알고.. <웃음> 나 입냄새나? 아니까 그러니까. 입 냄새인 줄 알고 혹시나 아무님입 음. 냄새 나는가 <웃음> 조용히 하고 있어. 입 냄새 나는가? 여러분들도 진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. 여기 저 오면. 진짜 찍어주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진짜 어색하거든요. 음. 포즈랑 이런 게 되게 안 어색해. 응. 음.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. 응. 음. 사진이. 근데 음. 찍 찍는 사람 역량이 되게 필요해요. 음. 음. 이 스튜디오로 오셔야 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맞아. 빨리 여기 여기 말지 아, 골뱅이 <웃음> 여기 골뱅이. 잘났다 <불렀다>, 진짜. 어 <웃음> 너무 잘왔는데 와 누구세요? 아니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잘> 아이고, <웃음> 가자! 으아! 으아!